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니다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황금, 저거였으면은, 어, 리로이 같은 걸로 승부 봐야 되고. 뭐야? 흐흐, <웃음> 버그인가? <방금가>? 다막이 <웃음> 다기름으로센 거예요? 네. 우서, 우서 마찬가. 거의 대부분 기름으로 크긴 컸어요. 이겼다. 사실 리필 엄청 많이 해야 이기는 거라. 대박. 경험치 이벤트긴해 기름 쓰는 사람 없나? 아이고. 경험치 이벤트. 오! 하하하하! <웃음> 아, 좋다. 야무지네. 벌써 이만큼 컸어요이 친구. 겁나 빨리 크네. 확률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거 천모 나은건 좋다. 이긴 거 같은데? 좋요 그러면, 어쨌든, 선머리 잘릴 일은 없고, 이거만안 치면 되거든? 나이스. 아이고. 바다가 죽어버렸네. 그래도 이긴 거 같은데? 자, 리필해주고. 리필해주고. 아이고, 드레이 너무 잘 커가지고, 리드케어 하나를 해버리네. 가버려! 리븐 하나만! 나왔안 나갔지? 안 어? 덱트가 이거 계산하네 이제? <웃음> 아, 근데 우서, 우호, 우서까지 했어야 됐데 우서까지. 어플 너무 조금밖에 안 받아. 우서를 맨 마지막에 팔아버리는 바람에 아깝다. 뭔가 막 웅장하지 않네. 왜천부두 개냐? 아 그니까 아니 리븐이 뒤져버려서 천부를두 개밖에 안 주네? 다음에 우사까지 해서 제대로 그렇게 해볼게요. 생각보다 약하네요. 아버렸 무조건 1등은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쑥쑥 커 뭐냐 방금? 잠깐이상했이상했은데같지 잠깐만 뭔가 이상했던 것 같은데? g o Attendez, 이상했 g 데 i